탈골라마 아, 안아요동민단탈골남 저기로 갔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길입니다 내려 어. 그래서 일로 가는 겁니까? 이젠 영상이야 천왕동 해발 1 0 5 8 섭취, 주의해 주십시오. 아, 물이야지마다드야아 네. <웃음> <웃음> 이러면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저런 곳에 있는 휴게실 같은 곳인데 <웃음> 과연 해지기 전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? <웃음> <웃음> 해지기까지 2시간 남았는데 지금 몇 킬로 가야 되지? 6.9킬로? <웃음> <웃음> 6 9 k m 해지기 전에 갈수 있을 것인가? 도전! 안키고가네왕 해가지고 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2시간 더 가야겠지? 분장대 밖에 없는 속리산. 다들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에 내려가지? 그래도 해지기 전에 이렇게 올라왔다. 고 <웃음> 해가 지겠지만 경치는 아주 좋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산에 어둠이 들이오고 있다.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여기서 멈추면 안 돼! <웃음> 여기서 멈추면 안 돼! <웃음> 멈추면 더 체력 떨어진다고 이제. 여기 정신력으로 가야 되는데. 여기에 이게 있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의미다. 으아 책 막걸리 파는 곳이네 어디서들 오셨나 아 근데 휴게소가 있다는 거는 진짜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 절이 있네 이 못고다리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차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응, 일차 수고하셨습니다. 달빛에 의지해서 <웃음> 걸어가고 있다. <웃음> 정말 가로등 한 점이 없네. 출생 때만 떠도. 몇 시간 만에 도착. 몇 시간 만에 문명과 상주했다. <웃음> 상주했다. 와, 차다. <웃음> 하나도 안 보이지만 드디어 도착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문명이다 아 그러게 이것이 진정한 달법 및 최종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송리산갯붓이로 왔다가 갯붓임 당하고 <웃음> <웃음> 본, 본 출신 친구가 소개해준 순대를 먹으러 왔습니다 순대 정골 기대해 보도록 하시오 부짐이 <웃음> 먹어줘야돼 서울까지 3시간 운전이라고 게먹고 가겠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다들 먼길 조심히 가십시오. 아, <웃음> 먼 가시는 분 조심하십시오. 아, 네. 가는 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고도과자를 샀습니다. 맛있게 먹고 조금만 쉬다가 바로 서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살아 돌아가고 고 도왔습니다. 침대가 너무 스윗하네요.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름의 방법대로 다들 좋은 겨울 나고 계시길 바랍니다.